양파 썰어주세요 더. 보이세요? 어머 비주얼 대박이죠? <웃음> 여러분 이겁니다 자 먹을게요 뭐? 음, 음. 요거 넣어서 먹을 거예요. 먹자라 먹자라 음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